빵빵빵빵빵빵빵빵 야! 시에니가 된 거야. 야, 시에니가 거인이었어 방금. 어, 너 어디 갔어? 너 집으로 와 봐, 시에나. 여기 점프하는 거인 보여요? 어디 있어? 나안 보여 어, 지금은. 저건가? 집 뒤에? <웃음> 어디 있지? 나 보러 갈게. 야 방금 저거야? 어이 흉칙스러워라 아니, 케빈 님. 어? 어? 한번 변신해 봐. 아니야. 너아어어 어, 시에나. 근데 시에나 그러면 너 지금 너 몸을 컨트롤 못 해? 너 어, 근데 돌아갈 수 있어요. 어? 돌아와 봐. 뭔가 와! 오. 터졌는데? <웃음> 죽었어. 그러니까 인간으로 돌아가려면 죽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써있었어 아 그랬어? 오, 오 근데 저거 시프터스 그러면은 잘 나오면 혹시 막 갑옷 거인 이런 걸로도 변신 가능한 건가? 볼까 한번? 그니까 의지가 있는 거인 있잖아 그니까 오 신기한데 이거? 이게 뭔가 테라포밍이랑 별개로 어 너무나도 뭔가 우리의 <웃음> 호기심을 자극하는걸 테라폼용으로 시작했다가 다 거인되고 끝나는 건 아니겠지? 거인의 피를 뽑는 게 중요한 거지 저 주사기 만드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번 해볼게요 주사기 자체인지 아니면 거인 피 뽑는 건지 오케이 뽑아야 돼! 가서 뽑아야 돼 음... 그냥은 안 써줘요 가서 거인한테 우클릭하면 뽑히거든요? 근데 난 그게 궁금하다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진 거인의 피가 랜덤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가버거인을 만나서 뽑아야지 그 피가 나오는 건지. 근데 우리 가버거인 본적 있어? 없어. 위더부터 처리할까? 황폐한 곳에서? 좋아. 야, 그러고 다음 번에 그 거인류랑 엔더 드래곤 하고 딱 마무리 지면될것 같은데? 한번더 해서. 오케이. 우리 철이 없다 이제. 철이 없어. 글쎄 다 썼구나. 주사규. 아 네임밴에 좀 있어. 네임밴에. 발레 좀 만들어야지. 저기 있다. 뭔가 큰데? 거대한데? 60m는 아니지만? 그냥 아저씨 거인같이 생긴 느낌 어느정도 거리여.. 어? 잡아먹혔나? 안녕하세요 찢겼습니다 찢어발기으 <웃음> 골뱅기 씨름이 같아. 피를 우클릭해야 되는 거지? 네, 주사기로 우클릭하면 뽑히고 그거 우클릭하면 될 걸요? 근데 어떻게 했냐? 아까? 왜냐면 나 가까이 가니까 그냥 찢겨버리던데 가까이 가니까. 예! 아.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어, 그거 맞아요. 그거. 어? 설마 거인이 된 건가? 남이야 도망쳐! 내가 널 잡아먹으려고 해! 어디야 내가 죽여줄게나 땅딸보처럼 생겼어 땅딸보 거인 됐어 나그 망은 거인중에서 오게 땅딸보야 아! 어, 니 잡아먹혔어 나나 스스로를 제어를 못해놔도 껴있어서 못죽여요 아니 걔 아니야 걔나 아니야 아 그래요? 어 지나와 거길 지나와 여길 지나가라고? 나나나 죽였어 죽였어 어? 나 지금 꼈다. 아.. 어? 뭐야? 이쪽으로 왔다고 내가? 어? 나 다른 거인댔어 여기있다어 여기 여기 나 여기 껴있어 땅에 껴있어 나 지금 얘들아 나를 연구해!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아니 근데 나를 꺼낼 필요 있어 혹시? 날 죽여야 되는 거아니가 죽이려면 꺼내야 돼요 지금 타격이 안 먹혀요 어? 근데 주사기로 한번 뽑아놓고 죽이자 어, 주사기로 한번피좀 뽑아보려고 그래, 그래! 내 피를 그러면은 복사하는 식으로 뽑아봐 해빈님 뽑고 나서 쓴 거예요? 아니면 뽑자마자 그렇게 된 거예요? 뽑자마자 써진 거 같아 왜냐면 안 뽑힐까 봐 내가 연타했거든 그거 아마 그러면 뽑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써는거 같아요 전한 번만 눌렀는데 그렇게 됐거든요 아 그래? 어? 형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 뽑았다! 아닌데? 안 써지는데? 아 그래? 그러면... 됐어. 오, 어 그러면 어 나왔다 얘들아 피해! 얘들아 피해! 어머! 어머! 부끄러워! 어머 어머! 죽머어 주겠어! 버릇! 이케 바스 어? 걔 죽이니까 나그 여자 거인 죽이니까 나또 다른 거인 됐어 옆에 어? 지금 연비가 어? 보고 있는 거인이 나야 진짜? 아... 그거 케빈님 거인에서 탈출하려면 음. 인벤토리 안에 아이템 하나 있거든요? 어어! 그가 들고 우클릭하면 되는데 죽어요 이미르한테 간다는 거네 응어 우와 죽었다 신기하다 근데 나 덕분에 아이템 다 잃었는데 또? 야 얘들아 연비도 거인됐때 찾아봐 여기 거인이 아니... 없어 우리 눈에 어? 야케빈님 바로 위에 있음 위에 있다고? 그럼 이 아니, 밑에 있는 거네. 낑거 아니야? 아니야. 어, 잠깐만 이거 상태가 진짜 이상한데 나 공중부양하고 있는데? 그럼 이 밑에... 원래 그래 원래 이 밑에 있나 보다. 어, 이 밑인가 보다. 어, 없는데? 근데 연비야 인벤토리 열어서 거기에 그 약간 분수처럼 생긴 아이템 흰색 아이템 있나 봐봐. 고위. With... 어, 고투. 인류 그거 그거를 아이템 창에 들고 우클릭을 해 그럼 죽게 돼. 여다 보여? 어! 어? 난, 난 안보이는데? 내가... 난 내가 안보이는데? 이거 시프트 누르면 돼요 아... 지난번에 저희가 거인 피 뽑는거 했었잖아요 네. 이거 거인 피를 뽑고 주사를 하면은 그냥 기행종이나 아니면 보통 거인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들 어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거인이 되냐면은 우리가 마을을 하나 찾아야 돼 주민이 살아있는 마을을 그것도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주민 옆에서 거인으로 변신을 한 다음에 주민을 잡아먹어야 돼요 오오 어, 희생해야 되네 그러면은 이제 그 주민이 약간 거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해당 거인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뭐 갑옷 거인 뭐 이런 거 없고 어감쪽이요 어그런 거는 없고 지금 차려거인이 있대요 왜 등에다가 왜 사람들 태우는 거인 있잖아 전쟁하는 거인 어그 거인이 있대요 그래서 그 거인으로 변신할 수 있을 듯그 다음에 모르긴 몰라도 그등 뒤에 우리가 탈 수도 있을 듯 모든 주민이 다 되는게 아니고 주민 음. 중에 표식이 붙어있는 주민이 있대요 아그 주민을 먹어야 된대 야 그러면은 일단 진짜 마을 찾아야겠네 그럼 주민 찾으러 떠나요? 어 한번 가보자 이거를, 자, 모여보세요, 우리 농사병단들. 아, 이제 진짜 조사병단. CN이가 그쪽으로 이제 출발. 에. 어. 토디콘한편콘 갑시다. <웃음> 그러면 어, 혼자 가도록 어. 하 저쪽으로, 저쪽으로 출발. 저기. 어, 어. 나 혼자 가고 형이 나머지 둘 데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웃음> 야! <웃음> 아니야, 근데 잘 한다고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자, 연비람이 먼저 출발해 이쪽으로. 어유. 저해 떠오르는 방향으로 출발하자, 둘이. 그다음에 빗소리들 일단 혼자 가고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난 여기에 여기에 지금 느낌이 막. 어? 야 마을은 모르겠고 일리저 전초기지 발견했는데. <웃음> 아니 해 뜨는 방향으로 가자니까. 어 나? 야 쟤네 대박이다. <웃음> 진짜. 응? 이쪽으로 와. 가라는 거 아니었어? 아니 해 뜨는 방향으로 가자니까 둘다 둘이 동시에 비소리 쪽으로 둘다 가는 거와 진짜 패급이다패급 폐급. 여러모로 쉽지 않네 우리가 요쪽 방향으로 가자 연비람이 먼저 출발해 이쪽으로 어이구 저해 떠오르는 방향으로 출발하자 둘이 어벌 있다 벌 연비야 어디? 이렇게 척박한데 벌이 있어? 그러게 맞네 어 저기 벌집이 있는데? 캐가 갈까? 일단 마을은 찾았습니다. 아, 마을 벌써? 근데 주민이 주민이 없어? 오, 나무 묘목이다. 어, 묘목 어? 있으면 안 되는데? 엔딩템인데? 그거 엔딩템이야? 어? 쥐! <웃음> 아, 쥐! 쥐! 야, 이 척박한 땅에 딱 우리 마을만 초록색 돼 있다, 진짜. 오오오 오, 오 멋있는거 봐 오? 어, 저기 간다 애들 지나간다 어? 어? 어디야? 어 저기 옆에 있다 오른쪽이야 오. 왼쪽이야? 왼쪽 왼쪽이요 아저 있다 오? 안전적야 여기 마을 엄청 커아 그래? 근데 우리 주사 있는 사람 나 들고 어? 왔어 나도 하나 들고 왔어 나이스 그 아우라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서 어나 아까 봤는데 아우라 있는 사람 드셔야 돼잡써야돼어 냠냠 잡, 잡 아니 사다. 혹시 오 깜짝이야 어, 거의 나온다 야, 주사기 있는 사람 아 여기 있다 아 근데 주사기 있는 사람 그 피가 들어있어 혹시 어 이거 나 저번에 캐빈용 피 뽑은 거 아나 거인일 때내피 뽑은 거야 어 아니 나 거인으로 근데 변신하기 싫어 <웃음> 형이 다시 형 피를 먹어 아니 왜 내가 자가수열해 아왜 내가 내 피를 혹시 이거 이 사람 아우라 있는데 이 사람 옆에서 빨리 형이 먹어 라미야. 근데 저 사람 집안에 어. 들어가게 하면 안돼 여기 너무 좁아 음 라미야 혹시 큰 사람이 되지 않아 볼래 아니요 큰 사람 되라 해. <웃음> 한편아 혹시 관심 없니? 내피? 저건 이미 키가 커서 그거 먹으면 감당이 안될 것 같은데요? 어? 이상하다? 아니아니아니 <웃음> 뭐? 아니, 아니. 어? <웃음> 아, 그거 줘봐 <좁아>. 아 줘봐? <웃음> 어 그거 줘봐 키몇까지 커요? 그거 키? 어... 네. 3m <웃음> 3m... <웃음> 이거 무조건 먹어야겠다 아 기다려봐 일단 그러면은 야 다른 주민들을 죽여야 되냐 어떡하냐 아니면 이 주민이랑 어떻게 한팬이와의 어떤 단독 공간을 만들어줄까? 음... 그러자. 그냥 이 주변에 있으면 알아서 먹지 않을까? 주변에서 쓰면 지금 어떻게 해볼까요? 아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는 좀 피해보자 일단은 오케이 음... 이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 여분도 있고. 이렇게 가둬도 받아도... 우리 한팬이 키 커야 되니까? 그렇지어나꼭 <웃음> 돌아올 수 있게 해줘 도와줘야 어? 된다 아 그건 그건데 어. 일단은 저 주민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 혹시 옆에서 한번 변신해 보게. 너무 근처에서 변신하면은 죽어버릴까봐. 아 번개 맞고. 어 약간 그쪽 어 약간 그쪽에서. 써봐. 여기 샀게. 어, 어, 어 써봐 써봐 써봐. 어우 와우. 어우 한 편이 어우 생긴가 봐. 어 근데 오, 옆.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안아줘요. <웃음> 진짜 살발하다. 살발해. <웃음> 아, 오 <웃음> 아, 생긴 거 그냥 살발한데. 아, 뒤에 있는데. 왜안 먹어? 얘왜 이렇게 뭐 줄넘기 어, 통통이 하고 있냐? 나낀거 같아. <웃음> 아, 낀거 같아. 아, 옆에 저 나무에 낀거 아니야? 근데 조심해. 빗소라 조심해. 나무, <웃음> 어, 나무 나무만 캐 줄게요. 이렇게 솔솔 솔솔 걸가서 어. 걸설솔곰 가서 밑에 너 밑에가 바닥이 질해서 그런 거 같은데? 안데한 아, 편아. 음? 미안한데 혹시 오줌 말요 없니? <웃음>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오오어 어, 먹을 뻔했는데 아 너무 달리네 빨라! 까비 이왜못 먹었지? 잡아와잡아와 잡아와. <웃음> 일로 와봐! 야야 눈 앞에 있잖아. 얘왜안 움직여? 그러게 뺐어 또 밑에. 잉거야? 아니야 아니야. 탄아 나 잡아먹지 마라. 이게 또 너무 가까이 가면 또 로딩도 안 돼요. 안 움직이게 안 움직이지? 이것도 켜버려. 걸릴 거 같은 거다 켜버려. 와, 생긴 건 살바라기네. 너 자꾸 비하하면 먹는다. <웃음> 가까이서 봐해아 근데 한펜이랑좀 닮았어. 어? 어? <웃음> 연비 데리고 와. <웃음> 연비 먹을 거예요. 무그뭐예 <웃음> <웃음> 그런 눈초리로 보지마 혹시 모르니까 피한번뽑아 나. 아까 누가 있다 했어요? 빈 주사기 어. 있는 사람 없어? 연비 있을걸? 나! 줘봐 여기 피는 데피 뽑고 슬슬 구축하죠? 아닌데? 차 있는데 이거? 어? 차 있는 걸 들고 왔나보네? 어 이거 한 팬이 피 필요 없어 그러면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냥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다다다